전국 미분양의 19.4%가 대구에서 나와 대구중남수성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7만 가구에 육박하는 가운데 대구 지역 미분양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도 대구중구 남구 수성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확대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8,107가구로 전월보다 3만 가구 이상 늘어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4월 27,180가구, 5월 27,375가구, 6월 27,910가구, 7월 31,284가구, 8월 32,722가구, 9월 3 3 6 0 4가구 10월 3 7 2 1 7가구 11월 58,027가구, 12월 6 8,017가구로 8개월째 증가세다. 이 가운데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1 3,445가구로 전국 미분양의 19.4%를 차지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구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영향과 업계의 노사항조사 NO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미분양 주택이 2만 1,379가구에 달했던 2008년보다는 적지만 당시엔 전국 미분양의 12.9% 수준이었고 지금은 미군양 주택 다섯 채중한 채가 대구에서 나왔다며 2008년에 비해 2021에서 2022년 미군양 증가세가 더 가파른 점이 더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새로 공급된 아파트 단지들은 청약에서도 턱없이 낮은 성적을 나타냈다. 부동산 R114가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대구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0.5대1에 그쳤다. 29개 분양 단지 가운데 4개 당지만 모집 인원을 채웠다. 전국 평균 성약 경쟁률이 7.6대1, 서울은 10.9대1, 경북도 10.2대1이었던 데 반해 대구는 경쟁률 1대1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지역이 많았다는 뜻이다. 29개 분양단지 가운데 4개 당지만 모집 인원을 채웠다. 아실에 따르면 대구 지역 적정 수요는 1만 1814가구인데 올해 공급 물량만 34400가구가 넘는다. 내년에도 약 2만 천여 채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자, 허구는 2월 21일자로 대구 중구, 남구, 수성구를 비롯해 경북 포항, 경주시, 울산 울주군, 충북 염성군, 충남 아산시,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10개 지역을 제 73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허구가 최근 지정 기준을 종전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조정하고, 시공구 공동주택수 대비 미분양 주택이 1%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낮췄는데도 대구 주요지역이 무더기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된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 대구지역 건설업계도 신음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기업들은 이미 미분양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금 사정 또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모든 기업이 향후 미분양 사태가 더 악화하거나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